용사는 좋아해야 하는 건데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. 간접적으로도 막 이렇게 네가 거래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투자라는 걸또 깨우치게 되는 거고 투자의 의미를 깨우치면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게 돼 있어. 바위바위보 아빠 선둘셋넷 다섯 여섯 살 거야 말 거야? 주리 스위스의 휴양 도시야 주리. 홍콩은 사자 홍콩은 아, 버려. 어. 이런 걸로 정치를 배우고 세계 경제를 배우고 어,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알 마드리드가 있고 돈의 흐름을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브루마블이라는 작은 세상을 통해서 너는 지금 세상의 눈을 뜰 거야 어? 오케이, 오케이. 아. 오케이 결혼한 지 이제 12년 됐고 쟤도 이제 10살 됐고 <목소리> 결혼을 할때 특히 전에도 그랬고 애를 낳아야만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은 사실 없었잖아 그런 생각 할수 있을 만큼 여력도 없었고 <목소리> 우리는 딩크족이야 우린 자녀를 낳고 살지 않을 거야 <목소리> 라고 뭐 확고한 신념과 이렇게 산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<목소리> 한 4년 5년 동안 아이를 가질 생각을 안해 했 아니 3년이더라 그, 그, 그, 그게 중요한 가야 그러니까 나을 생각을 안 하고 자녀의 계획이 없었던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두 번째는 그냥 둘이 노는 게 재밌었어요. 그때도 뭐 더럽게 먹고 살기 힘들었구나. 그렇지? 그냥 음식 결혼했으니까 음, 음. 누군가를 또 먹여 살려 키울 만큼의 여력이 없었지.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힘... 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 힘들다고 생각했지 그 생명체를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싫었지. 그치. 그 책임감이 싫었지. 영상에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든데 애를 왜 낳냐 뭐 이런 댓글들 많아요. 보면 우리가 딩크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은 가난을 대물림한다 뭐 너네도 못게 살기면 또 자식을 낳다 이건 무책임한 짓이다 뭐 기타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의견들을 전부. 어 받아드립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야 꼭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막 이렇게 욕을 막 싸바리로 막 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도 정답은 없어요 안할수 있어 비혼족 있잖아요 응원합니다 오 응원합니다 <웃음> 응원합니다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거는 응원을 하는데 자녀는 꼭말 <웃음> 똑바로 해아그 그래, 알았어, 알았어. 자녀 그러 <웃음> 자녀도 선택이지. 뭐 요즘에 어. 뭐, 그냥 유치원 보다, 뭐, 저기 강아지 유치원이 많은데. 아, 그그렇죠 이보다.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. 아니, 육사부 호차. 뭐. 음. 어떤 개호차가 많았어. <웃음> 딩크족이었을 때 어땠어? 아, 그 딩크족이라고 하긴 뭐하다. 그치, 뭐하지? 우리는 뭐야 뭐하지. 그냥 자녀가 없을 그냥 때. 그냥 안 갖고 싶었지. 어, 자녀가 없었을 때 4년간 은 어땠었는지. 되게 편했지. 그냥 음. 편하고. 이렇서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둘의 뭐 사랑이 부족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난 한쪽이 좀 허전했어 부족했어 약간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했어 그 부분을 제가 채워준 게 있지 책임감이 생긴 만큼 나의 그 심적인 구멍을 아이가 좀 채워준 것 같아 단점은? 단점은 내 시간을 나의 시간인데 온전히 내가 쓰지 못하지 물론 내 시간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아침에 뭐 딸내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길부터 시작해서 뭐 쉬는 날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으면 쟤도 있잖아 바쁘죠 힘든 건 맞는데 그걸 꼭 힘들다 라고만 표현을 한다기 보다는 같이 하나가 된다는 음? 네. 아이를 낳고 불행해졌다는 얘기는 사실 잘못 잘 들어본 것 같아요. 인생에 살면서 이런 거 하나 무게감 정도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. 돈을 번다는 게나 자신을 위해서 버는 것도 있고 미래를 위해 버는 것도 있고 내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자식만을 위한 건 아니겠지만 제 하나로 인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또제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도 성장하고 쟤도 성장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. 뭐 이렇게? 좋은 방향도 충분히 있는데 제 영상을 오래 보고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들보다 더 거지같이 살았어요 <웃음> 정말 어, 생에... 그렇게 말하지 마. 아니, 그러니까 인생에.. 그렇게 말하지마 인생에 거지 같은 모든 걸다 겪었단 말이야 진짜 겪지 말아야 될 일까지 다 겪어가면서도 벌고 벌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어 근데 그런 풍파를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았잖아 이걸 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면 돈 번대 누가 그랬어 한잔해안 음, 음. 좋은 점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가족이 변했고 삶도 변했고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아이를 낳는 게 힘들다 이렇다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분명히 어그로를 끌려고 딩크족이라는 단어를 지낼 음. 겁니다 유튜버 놈들다 똑같다니까? 나는 결론은 그거예요 개막라니 같던 저의 인생이 하나의 뭔가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철없을 때 결혼해가지고 음, 좋게 변했어요 근데 뭐 철은 나이 든다고 드는 거 같지는 않아? <웃음> <그래서> 살다 보니까 <웃음> 바뀌어 어, 윤택해지고 뭐 나아진 건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뀌었지 음, 마음이 조금 넓어졌다 음. 비록 내 개인적인 삶의 자유는 자유도가 많이 없는 건 맞아요 맞지만 어, 맞지 진짜 없지 아예 없죠 아예 없지 일도 없어 근데 나 궁금한게 있는데 난 친구를 만날 때 제일 데려가잖아? 엄마들은 친구를 만날 때 아이를 데려가잖아? 근데 왜 아빠들은 안 데려가? 난 친구를 안 만나자 그래서 <웃음>